자 아, 반갑습니다. 오늘 오늘 우리, 오늘 우리 3일체 교육한다. 그치?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것은 카드 없이 하는 이론을 해야만이 나도 카드 돌릴 때이 이론을 할 수가 없어. 타로 카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지 이것을 오늘 우리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거는 <웃음> 타로 카드는 어디에 설 것이고 우리가 섭성심리는 어디에 설 것이고 우리가 수리사주는 어디에 설 것인가 이것을 우리 정확히 구비를 해놔 놓고 우리는 설합니다. 이것도. 이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심리를, 지금 타로에는 심리를 하기 때문에, 이 심리 도구를 사용해서 심리를 테스트하는 것은 어떤 용도로,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는 푸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불러봐요. 첫 번째, 아, 순번대로, 우리 내면 심리. 두 번째는 섭성 심리. 어 행동 심리 이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내면 심리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타고난 재능에 의해서 타고난 운명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작용하게 되는 심리를 내면 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정의를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타고난 본연의 우리는 심리.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응? 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운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운이다. 여기서 우리를 했길래요. 그 갈매기가 아니고 이 운에는 운명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원히 가지고 있는 운의 흐름을 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운명적인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섭성심리는 뭘까? 섭성심리는 뭘까? 이 논리는 전부 다 천부경의 논리에 따라서 풀어가는 거예요 두번째 습성 심리는 우리는 어떨까 음 이것이 습성이 습니다 그지 내가 익힌 습이다 그렇기에 태어나서 내가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듣고 익히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두뇌 속에 우리가 어떻게 어식이든 잠재의 의식이든, 이렇게 심겨놓은, 이, <목소리> 지금 행동을 하고 싶은 부분들이에요. 그럼 이건 어디서 발동된다고 볼까요 아, 이것이 바로 우리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욕망, 욕구, 욕심에 의해서 나는 사는다그러이세 음, 음, 가지가 우리가 음, 적하이 음, 타로, 한, 타로 가득만 갖고 이세 가지를 다 푼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여러분들 꽝! 꽝! 자, 그러면 이렇게 가득 들어가기 전에. 각 카드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런 심리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자, 그럼 내면 심리도여러분들 어떻게 풀수 있을까? 타고난 재능이 될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카드가 풀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들어갈 수가 없는 분들, 잖아요 태어날 때의면이또없수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카드 카드를, 응? 강사 교육을 카드로 오는 사람은 전제 조건이 뭘까? 뭐 수지사주를 공부해야 된다는, 그지 공부하고 있다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 술이 사주로 밖에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술이 사주로 풀게 되지으은 우리가 어떻서 자기가 하고 난 내면 심리로 되는 것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습성 심리는 뭘 자기가 살아가면다 이히고 배우고, 느끼고, 가르침을 받아가서 내 두뇌에, 어떻게? 해? 어식이든 잠재의이든 남아있도록 분들어진이 습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 나도 모르는 사이 어떤 길을 막 가다 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하다 보게 되면, 교육받으러 오게 되게 되면 집에서 출발할 때 나는 교육받으러 가야 된다는 그의식 속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냥 막 가는 거야 어떤 데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어? 빠른 길인지, 늦은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야 이것이 바로 습슬리다 그럼 이거는 어디에 풀까? 이것을 카드 올다가또풀수 있겠냐? 못풀어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은 어디에 들어있을까? 여 20년 20년은 어디에 들어있을까? 여기 들어있 여기, 여기. <웃음> 이 두뇌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두뇌 속에서 어식이든 잠재어식이든 이런 형태로 여기에 잠복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타로 카드 갖고 푼다. 이거는 쓴 거짓말이야. 여러분은 절대 앞으로 완벽한 이론으로 푸는 거야. 이것이 바로 머리에서 있는 것을 끄집어내야 돼. 이것을 우리는 숫자연산법 숫자 연산법으로 여러분들은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내가 지금 이런 것을 할까 말까 하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를 이용해서 하지만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이 카드 갖고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거짓말을 못한다 는이 숫자 연산법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거짓말을 못한다. 그럼 섭성이 어떻게 진행되어가는 것을 알게 되는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숫자 연산법으로 풀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줄거예요가도없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나중에 이 행동심리는 어떻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푸는거예요 이론이 너무 어렵나요? 어른 없다고 이야기 하세요 면역하면 우리가 인생만사 이복잡한걸를 푸는데 애 단순히 카드 한가를 놓고 있으면 그수이되니이 복잡한 것들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막 그냥 가슴을 가도, 가도 가도 막 하고 노는 사람이다정치인사람 정말 이렇 해가지고 우리 파투관 갖고 정치기를다하시도니다자 그러면 욕심심리 이 행동심리는 욕심심리 내가 지금 뭔가 추구하기 위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이것이 더 낫겠다 생각하고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타로카드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것이 바로 심리 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심리 도구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용할까? 심리 도구 중에서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바로 타로카드라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심리가 여기 이것만 가지고 이것을 풀고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푼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게 어떤 게있냐면 이런 거예요. 내 마음 또 내가 몰라 하는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떤 것이 작용해서 내 마음이 내가 몰라 내 마음을 내가 모를 때는 내 마음은 어떻게 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건데 행동은 있느냐? 내 마음 내몸 몰라. 그런데 사람이 찾아보면 어떻게? 해?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어?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자꾸 없던 것을 추구할 때는 어떻게? 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 내가 왜 이럴까? 이런, 내 심리가 왜 이럴까 하는 거야.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이거 하면 이걸 해야 되는데, 나 하는 짓거리는 또 이거 갖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하고 이거 할 때는 어떻게? 해? 내 마음 내가 모른다는 그런데 요거 하고 요거할 때는 어떻게? 해? 하는 짓거리가 꼬약하다는 거야. 해야 할 일은 안하고 엉뚱한 짓막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행동심리 행동심리만 가지고 이것을 푼다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심리 중에서도 행동심리 가지고 이것을 결과를 푸는데 예를 들게 되게 되면 게되이 도둑놈이라고 하자 도둑놈의 심리를 우리가 푸는데 그 사람이 도둑,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했겠나 오는 지금 행동은 도둑질을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도둑질을 했겠나? 원래 도둑놈이라서 도둑질을 했겠나? 그러면 자기가 빼지기 못살아 가지고 어 살기 힘들어 갖고 밥도 못먹고 배가 고팠어 도둑질을 한거야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치?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경쟁가게 되면 내가 참을 수 없어 갖고 먹는 것이 부족해 갖고 어쩔 수 없이 도둑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국회의원들 같이 어떻게 먹고 사는데 걱정도 없는 사람이 도둑질 하는 것은 어떻게 요거 도둑질 그렇게 심리가 다르다 그렇게 도둑질도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도둑질 하는 거그 다음에 도둑질 하고 싶어서 한 거하고 다르다는 개념 그렇게 그것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당신의 운명을 점친다 그 웃기는 이야기라는 거다. 점치면 을안 된다는 거. 이 심리는. 그럼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겠네. 자 내면 심리는 자기가 이기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편하고 여기는 욕심이야. 이제 자기가 내면 심리라는 건 타고난 것은 자기가 능력껏 할수 있도록 주어진 재능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쉽게 갈수 없고 편하게 자기 능력을 발휘해 가면서 갈수 있는 능력이고 습성심리는 어떻게? 한계에차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 그것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은 누구를 무엇을 추구했을까? 가정이 힘든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한 돈벌이에 습성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 사람은 어떤 습성이 붙어 있을까? 어쩌면 편할까? 하는, 어쩌면 너무 용학하는 이런 습성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이런 습성이 다른 사람이 지금 행동 여기 발동하게 되게 되면 이거 갖고 이것을 해치게 되고 이거 갖고 이것을 해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갖고 우리 풀이하는 방법의 원리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되겠지. 이 원리를 모른다면 이것을 풀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것도 숫자로 푸는 것이고, 이것도 숫자로 푸는 것이고, 이것도, 여러분 조금 배우게 되면, 이것도 숫자로 푸는 거야. 그러면 숫자라는 것은 거짓말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지 이랬다, 저랬다가 없네. 2는 무조건 2일 뿐이고, 1은 무조건 1일 뿐이야. 그지 그래서 이것이 학문의 기반이 우리는 바로 숫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타로 카드의 카드를 우리는 익히게 되는 것이고, 이 숫자의 연산법은 두뇌 속에 들어있는 숫자의 그 숫자를 우리는 푸는 것이고, 이 내면 심리는 수리사주로 기존적으로 풀렸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동시에 모든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하나씩 한번 풀어보자고요. 숫자로 어떻게 풀려가는 것인지. 우리가 숫자로 기본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은 우리가 3, 4, 5, 6, 7, 8, 9로 푼다고 그랬지. 그러면 어떤 과제가 있다. 자 우리 상담자가 지금 어려움에 취했다 그러면 이삼서 우리가 어? 수리상담법에는 어떻게 풀까 이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풀어보는 거예요 수리상담법은 어떻게 풀까 자 그러면 우리 수리사주에서는 가장 어, O w 1 h 법칙에 의해서 논리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푼다고 그랬지 그죠 자 그러면 수리 상담법에서는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그 다음에는 어떨까 지금 우리는 수리사주는 현재 시점에 의해서 푼다고 그랬다 그제 현재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이때 풀어 갖고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이렇게 풀어간다 그러면 현재 현재 시점에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발생됐다 자이 상담은 어떻게 지금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어려움이 됐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상담하는 거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 이 어려움이 발생된 원인을 알아야 될까요 그죠 아 병을 치료하려면 진단을 확실히 해야 된다 질병이 있으려면 어떤 병을 갖다가 알아야 우리가 처방을야 <웃음> 그 이런 질병이 생겼다 그러면 이 질병의 발생 원인은 뭘까 원인은 발생원인이다 이 원인이 어떻게 발생된 내 인생에서 사조로 풀어갖고 왜 이것이 발생될까 이것을 푸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하게 그 다음에 오게 되게 되면 어떨까 이것이 발생이 되게 되면 나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지금 이 사람은 어려운 밖에 없어 그지 어떤 현상이 현상 결과가 일어날까 어떤 현상과 있던 것이 일어날까 이렇게 돼 어떻게 작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이 난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 난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상담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떡하 약이 필요하다, 그제 어떤 처방으로, 어떤 개운으로 어떤 약으로 이것을 우리는 극복할 것인가? 자, 최종적으로 이것을 이 사람의 어려움을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어떤 도움을 얻어서, 어떤 결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힘을 이용해서 마지막에는 예, 힘이다 에너지다 천부 개선 에너지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숫자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는 거다 숫자가 되는지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 우리는 어떤 사람 숫자에는 어떤 게들어 있어요 수리사주에서 답안한데 자 이것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이 6 이라는 숫자다 이런 사고와 이런 행동과 이런 유형의 사람이 이렇게 되는거지 이런 이러면서 현재 시점에 현재 시점은 여러분 어떻게 할까 뭐 갖고 어 그렇지 운명 주기 이것이 구갖고 부는 거야 지금 이런 시기에 그러면 계속해서 내려와 갖고 지금 시기냐 이것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새로운 시기냐 아니면 시기는 지났는데 운이 좋은 시기인데도 나는 엉망진창이구나 이렇게 돼서 시기마다 이걸 구분이 푸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 됐을까 이거들이 사람인데는 이 사람이 어렵다고 왔으니까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냐 이것을 풀어야 되잖아 그제 어려움이 이 어려움이 뭘까 어디서 풀까 어려울 때는 우리가 칠선녀가머리순대서약한 개만 딱 준다 했죠. 그런데 그 약이 없는 거야. 뭐 붙이니까 미리. 아 이거는 그 치료약인데 예방약으로 못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시칠이란 거다. 칠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그이포함되어 있는 거야. 칠이. 그러면 이 칠은 왜 발생했을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발생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는 업장 이라는 것이다 이 사람의 업장에 있어 업장이라는 것은 우리는 뭘까 사람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업장이라고 랬다 그죠? 자, 사람마다 다른 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작용하는 현상 앞으로 일어난 일을 생각하게 되면 전부 다 다르겠지 그러면 이것은 상호작용에 의해서 진행된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오다 오 그지? 어. 이것이 오행 작용론에 있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다 자 이것이 만들어지고 되게 되면 어떻게 자 나는 지금 이런 시기에 이런 어려움이 발생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 된다 어떻게 막을까 뭐 갖고 막을까 이것이 우리는 팔로 막는 것이다 팔에는 우리는 여러가지가 있다 있지? 자 그러면 우리는 팔복이 있고 팔감문이 있고 팔업이 있고 팔방이 있다 그제 업장에 걸있으면 업을 없애는 것이고 풍이 오게 되면 풍을 풍행을 없애야 될 것이고 자기가 갈 길이 잘못된 것은 갈 길을 가야 되고 할 일이 잘못됐으면 할 일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이 팔감문이 돼 그제 팔이 돼 그러면 이 팔에는 지혼차 자기 혼차 이렇게 가면 되겠나, 안 되겠나? 때를 맞춰 가야 되겠지? 그럼 어떤 힘이 필요하겠나?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하겠지? 이것이 바로 기인의 힘이라는 거다. 기인은 어디서 나와? 아, 기인은 3에서 오지 3에서 는데 기인은 3이라는 거다. 그지? 자 이것은 안깨졌나 수리사주에서는 이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수리사주가 없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숫자연산법과 타로카이드를 들어가면 이것이 필요한거야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3번에 4번에 5번에 6번에 7번에 8번에 9번 다섯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오늘 수리사주를 풀 때는 요 모습대로 푸는 거야 순분대로 어떤 사람이든 요 순문대로 여기에 딱딱 갖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풀리게 돼 있어. 풀리게 돼 있다는 거다잉. 오케이? 네. 다 풀리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수리사주가 요렇게 풀었으면 타로카드는 어떻게 풀까? 아, 요렇게 풀어야지. <웃음> 그러면, 똥 요렇게 푼다면, 이거는 수리사주에서 푸는 것이고, 타로카드는 요하고 방법은 다르다. 수리 방법이. 그러면 지금부터 타로카드를 먼저, 수, 사진 3번 하면 좀 어려우니까. 자, 타로카드는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것을 푸는 거예요. 타로카드는. 여기서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다. 그지 그럼 타로카드는 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동심리는 이 사람의 마음이 저기 깔려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욕망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 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타로 카드는 어떻게 이 수의 논리에 따라서 풀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타로 카드에서는 이 타고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카드로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모는 것을 다 읽어내야 돼요. 카드로서 다 읽어내야 돼. 무슨 얘기죠? 카드로서 다 읽어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타로 카드에서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유행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다음 단계를 풀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운 사람들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옛날 타로카드, 그, 동생, 봤은 사람들은 좀 알텐데, 이런 사람, 타로카드에서 이런 사람은. 타로카드에서는 이 유형하고는 상관이 없지. 그렇지? 타로카드 갖고 풀어야 되니까. 그럼 타로카드가 풀때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카드를 네 종류의 카드를 펼친다고 했죠. 음. 에이, 기억이 음. 없다, 이거지. 다, 옛날 거다치아부다 이거지. 음. 지우개가, 음. 지우개가 좋은갑다. 음. <웃음> <웃음> 지우개가 너무 완벽한가 봐. 너무 깨끗하게 치아부어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카드로서 이런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린 카드에는 몇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종네 있다. 영혼 카드 인간 카드 세번째는 귀신 카드 네번째는 인연 카드 이네가지가 있다 그럼 이네가지 카드를 돌려서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은 이 영혼 상태는 어떻고 지금 현재 인간 상태는 어떻고 주변의 귀신의 작용은 어떻고 주변의 인연의 영향은 어떻다 이것을 찾아 이런 사람이 이것을 해야만 이런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푸는 거야 우리가 좀 카드가 카드 안전 돌려 갖고 내 채물이 어떻게 이 카드 안돌려고 되겠나 그건 아니라말이야 이런 사람이 종류가 달라요 그러면 지금 영혼 상태는 어떤 상태고 그 다음에 인간 상태는 지금 나는 어떤 욕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귀신의 힘은 얼마나 이 사람인데 장? 응? 발동을 하고 있고, 인형카드는 주변에 어떤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인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만이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수리사주는 우리 숫자로 풀어놨잖아. 인간 유형이 어떻고, 성명이 어떻고, 모든 걸다풀어놨는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사람인제 알아야 뭐, 똑같이 천하의 많은 사람들을 이것도 모르고 우리가 그 사람 걸 푼다는 것은 이게 어불성술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와 술이 사주는 푸는 방법이 완전 다르지? 그런데 수의 논리는 정말로 철두철매하게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돼요. 지금부터 하는 거는 정말로 수가 얼마나 신비하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영상은 잠깐 잘랐다가 연속 이어서 할게요. 요거는 그대로 하고.